지난 어, 2년 반 동안 어, 사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어, 세계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어, 그동안 킬링필드로 잘 알려져 있는 어, 간보디아도 어, 코로나가 심할 때는 어, 어, 지역 을 전체를 봉쇄를 해서 어, 마음대로 다니질 못하게 하고 그리고 지난해까지만 해도 외국인들에게는 어, 입국 제한을 두어서, 캄보디아 입국할 때는 1인당 2,000달러를, 어, 공항에다 맡기고, 또 호텔에서 14일간 강제 격리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11월, 어, 11월 20일 이후에, 어, 풀려서 백신을 맞은 사람들은, 어, 격리 없이 들어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어, 이러한 코로나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새로운 신학교를 세우게 하셔서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주 사역은 신학교 사역입니다. 지난번에 목사님께서 선교 신문에 발간한 걸 보았습니다. 제가 2020년 초까지 5년 이상 캄보디아 웨스민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사역을 했습니다. 하다가 2020년 미국에서 미얀마 사회를 하시는 우리 노 집사님, 집사님을 집사님 만나서 미얀마 카렌족이 거주하는 멜라 캠프에서 가르치는 성경대학교 교수들을 지도해달라 하는 부탁을 받고 새로운 디아스프라 디알라지컬 세미나리 라는 DTS라는 그 신학교를 세우게 됐습니다. 어, 2020년 3월 이후에 코로나19로 해서 캄보디아에도 모든 학교와 또한 교회가 어, 문을 닫게 되었는데, 캄보디아는 지난 5년 동안 어, 한 2,800개 교회 중에서 어, 지금 2,300개 교회로 코로나1로 인해서 한 500개 교회가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미주 한인 교회는 어떤지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국 교회도 제가 듣기로는 6만 교회 중에 만 교회가 문을 닫았다 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팬데믹 이후에 선교사에게도 새로운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020년부터 온라인으로 미얀마와 캄보디아 학생들을 대상으로 어, 저희들이 그 T.H.M.이라는 신학 석사 과정하고 M.D.W.라는 목회학 석사 과정을 가르치는 어, 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 학생들은 주로 어, 미얀마 학생들인데 어, 미얀마 종족 중에 소수민족인 카렌족이 어, 미얀마 종족 핍박을 받아서 태국 경계에 피난을 왔던 그 난민촌에. 한 5만명이 살고 있습니다. 어, 어, 지금 우리, 어, 우리 필립선교의 우리 일 목사님 또 사모님께서 좀 이렇게 어, 적극적으로 보내주고 계시는데 지금 THM 가정에는 미얀마 바이블 칼리지에서 가르치는 교수하고 그리고 t h 칭 가정에는 한인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공부를 합니다. 한인 선교사님 두명도 25명이 어, 등독을 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어, THN 가정 중에 25명이 하는 것은 아마 그 선교지역에서는 거의 없는 일입니다. 어, 특별한 미국에 있는 어, 어, 신학교도 THN 가정에 25명이 공부를 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그 상대 숫자 많은 경우인데 어, 그리고 엔디버 가정에는 바이블 칼리지를 졸업한 미얀마 학생들, 그리고 캄보디아 학생, 그리고 한인 선교사님 15명이 등록을 해서 지금 온라인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미얀마는 아시다시피 2021년 2월 1일 날 군부의 구태다가 일어났을 때 인터넷이 모두 차단되었습니다. 지금도 인터넷을 미얀마 인터넷을 바깥에서는 쓸수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학교에서 공부하는 새 학생이, 어, 어, 이 미얀마 현지에 들어가서 지금 교회를 개척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어, 참, 그, 저희 신학교가 이 동남아 지역에 효과적으로 사익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어, 이 우리 인터넷 보건방송은 아마 하나님께서 이미 이런 팬데믹 시대에 미리 선도 주다로 하나님께서 미리 세우신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하게 되면은 전혀 팬데믹이라는 그 가정 관계 없이 또한 지역에 관계 없이 어느 나라나 우리가 인터넷을 캄보디아에서 들어가도 받을 수가 있고, 와, 이게 전 세계에 많은 분들이 보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하는 사역 중에 하나는 패스럴리 에듀케이을 해서 목회자 연장 교육입니다. 목회자 연장 교육은 그동안 저희들은 캄보디아와 미얀마, 그리고 인도 시킴 지역에서 목회자 연장 교육을 해오다가 캄보디아에 다몬캄보 있는 베트남 경계 몬돌길이 있습니다. 푸른편에서 차를 타고 7시간 반, 8시간 가야 되는데 거기다 2019년 에 말에 한국교회 후원으로 목회자 연장 교육 센터를 지었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 어,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그 사일 중단되었다가 올해 처음으로 캄보디아 새가 시작되는 4월 9일부터 한주 동안 네 교회에서 온 29명의 교회 사역자들이 모여서 이와 참 연장 교육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캄보디아나 동남아 지역에서는 사회를 하는 그 사역자들 중에는 뭐 95% 이상이 아직 신학 공부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어 그분들이 예수 믿고 은혜 받아서 집에서 성경 공부를 하다가 많이 모이게 되게 되면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냥 그 집에서 가르치고 예배 드리고 인도하고 또 어떻게 할지 잘 몰라요. 그냥 그래서 예수 믿으면 물에 들어가 가지고 그냥 그 침대 같이 하는 이런 방법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없는, 목회 안수받지 않는 이런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목회 연장 교육에 어, 그분들을 우리가 어, 훈련을 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까지 계속 그목회 연장 교육을 좀 해오고 있습니다. 어, 물론 목회자 연장 교육에 오는 학생들에게 어, 숙식과 교통비를 제공하게 되는데 계속해서 지역 사역자들이 자기들을 세우는 목표의 연장 교육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특별히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저는 2020년 11월부터 포논펜에 있는 국제예술대학교에서 체플린으로 2주에 한 번씩 설교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 분은 캄보디아 말로 설교를 하고, 한 분은 제가 영어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어, 이 학교는 한인 선교사님이 세운 어, 예술대학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공부하는 유일한 대학인데 많은 학생들이 복음을 듣고 각본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세워질 수 있도록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저희 그 아내인 이강훈 선교사는 과거 5년 동안 어, 웨스민신학교에서 어, 피아노를 가르쳤는데 어, 2년 전부터 어, 지역 현지 목회자 사모들과 교회 사역자들을 대상으로 피아노 레슨을 해오고 있습니다. 물론 무료입니다. 원래는 어느 한국의 서, 근사님을 통해서 후원으로 피아노 세대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간보대에 있는 중국 교회에다가 피아노 세대를 넣고 지금 레슨을 하고 있습니다. 어, 엄마가 배워보지 못한 사역자들이 피아노를 배워서 그래 교회를 잘 챙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캄보디아는 복음화율이 1.5% 이하 밖에 되지 않습니다. 100명 중에 1.5명이죠. 그런데 저희들의 그 사역은 모든 족설을 제자 삼는 사역입니다. Go therefore and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그러니까 가서 모든 족설을 제자 삼으라 했는데 제 제자 삼년상입니다 어, 속히 교회 지도자들이 신학교에서 훈련 잘 받아서, 바른 교회를 세워서, 캄보디아와 미얀마, 그리고 동남아 지역, 또 그들을 통해서 나아가 세계를 복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 바랍니다. 저희 학생들 중에는, 어, 이 신학교에 들어온 학생들 중에는 선교사로 관리하는 학생들이 꽤 있습니다. 어, 자기들도 그 어려운 환경에서 사역하고 있지만, 자기들은 다른 나라 가서 선교를 하려고 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어, 참그 교육을 잘 하게 되게 되면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잘아시는 대로 두 아들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이는 마태 복음에만 나오는 비유입니다. 23절에서 27절까지 사회를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과 당시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논쟁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실을 때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나와서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런 권세를 주었느냐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 대해 질문 합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 서느냐 아니면 사람에게로서냐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서 왔느냐 하는 질문입그자 백성들은 어, 그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 백성들이 무서워서 우리가 알지 못하므로 대답을 하자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비유를 들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두 아들이 가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것은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한 산의 포도원을 가지고 어 있었는데, 두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가 이 아들들에게 요구한 것입니다.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근데 마다들은 예, 가겠습니다. 라고 공손히 대답을 했지만, 그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 똑같은 아버지 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싫습니다. 저는. 이봐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조금도 죄송하라, 번민하는 마음이 없이 하지 않고 갔다가 나중에 해결하고 보도원이 가서 이래 됐습니다. 그때에 예수님 피할 수 없는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를 모른다고 더 이상 그 질문에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피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말을 둘째니다. 사실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첫째와 둘째가 바뀌었습니다. 원로, 원문하고는 좀 바뀌었는데 원문에 첫째가 안 가겠다고 하다가 해결하고 돌아간 아들입니다. 그때 예수의 결론적 말씀하십니다. 31절에 오면 내가 진실로 너 길을 오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였느냐 라는 질문을 던지신 후에 바로 하나님 주님께서 너희들보다 먼저 하나 나라에 들어가리라 라는 말씀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은새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한 아버지와 두 아들입니다. 여기에서는 한 아버지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군중들이 누가 아버지 뜻대로 하인나는 질문에 유대교권자들인 대제사의 들과 백성의 장로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둘째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둘째는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후에 마음의 변화에서 아버지 뜻을 이바지 다른 순종한 아들을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포도니 가서 일을 하셨을 때 가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지만 가지 않았던 첫째 아들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31절에 설명을 합니다.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는 날에 들어가라. 여기서 너희란 말은 대제서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장로들인 유대의 교권자들을 말합니다. 여기서 마다돌로 상징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하 그들이 행위를 단추로 표시해 주는 것이 29절에 나옵니다.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않냐고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받을 마다들과 같이 온갖 종교적인 특권과 기득권을 다 누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듯 했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의 선구자 세례의 요원이 전한 말씀을 듣고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이 보내신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들을 배척하고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은 아버지 가겠습니다 하고는 가지 않은 아들과 같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어떻습니까? 둘째 아들은 마들들과 똑같이 예야 보도원에 가서 일하라라는 부탁을 받았을 때 처음 실수입니다. 이망인들이죠. 가지 않겠습니다 라는 아들들입니다. 예수님 이들을 세리들과 창기들이라고 했습니다. 세리와 창의 둘자들 같이 겉으로 보기에는 하는 게 반항적이고 반율법적인 같이 보이지만 그들은 세리 요한이 회개의 메시지를 듣고 세례를 받고 세리 세례 요한이 가르치는 바로 세상제를 지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주님을 바라보고 그들은 소망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처음에는 하지 않겠다라고대답해서나 나중 마음이 변해서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들고 갔습니다. 주여 보시 옵소서네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시 곳이 있으면은 사변에 갖겠나이다. 라고 예수께 말씀드린 바로 사기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리와 창기들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보다 먼저 천국의 하늘 안에 들어가리라 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비록 세리들은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창기는 엄난 때문에 하나님의 요구를 거절했지만 그들은 자기 죄를 해결하고 각의 삶을 청산해서 주님 앞에 하나님의 배토라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교리로 받아들인 몇 가지 우리 교리 문답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이델베르거 문답이 있습니다. 1 2 5개중 되어있는데, 바로 이 문답이 예스민 신앙 고백에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문첫 번째 문답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그 대답이 이렇게 나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신은 구주 예수 그도의 것입니다. 그도께서는 그의 보일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그의 성령으로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해 절거히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복음의 요약이고 우리 성도들의 가장 큰 이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비유는 상대적으로 간략하고 메시지가 단순하지만 가르치는 교훈은 단순히 단순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 앞에 너무 너저 해결할 수 없는 저는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처음에 아버지의 명령에 따르지 않겠다고 대답을 했지만 해기하고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는 자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모든 분이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요한 일서 1장 9절에 보면 사제의 확신이 나옵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믿붙시고 의로워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분이어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제 집을 저희 집이 필라델피아에 있는 집을 정리를 하고 딸이 이제는 제가 나이가 들은가 해서 저희 집을 관리를 줄지 못하니까 이 집을 팔아서 자기 집 옆에다가 이렇게 마련해 놓으려고 자기 이름으로 해 놓으려고 지금 정리하러 한참 그냥 정신이 없습니다. 뭐 물건이 있는 거다 내버리고 뭐 피아노도 그냥 누구 갖다 주고 그냥 다 그냥 했습니다. 책도 뭐 수십 박스를 내버렸어요. 어, 그렇게 했는데, 제가 보니까 이제는, 아, 이 모든 것을 다 그냥 갈 때는 빈손으로 간단 말이 있는데, 정리하는 단계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한국을 떠나면, 이제 한국을 방문했다가 이제 떠나게 됐는데, 제 여동생이 이제 목사 사모예요. 아,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오빠, 우리가 다음에 못 만나더라도 천국에서 만날 수 있겠지요. <웃음> 제가 항상 하는 그 마음속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하나님, 늘 주님과 동의하는 삶 살게 해주세요.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러움이 없는 자로 세워지게 해주세요. 이게 항상 제 기도 제목인데, 때로보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저희 여동생이 사는 이야기, 천국에서 만날 그런 확신한 삶으로 우리 살고 있는가? 네. 때로 보면 은 연세가 많아질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면 그 하나님의 영광된 날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데 자신이 없을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 부끄러운 들을 세워줄 수 있을까? <웃음> 나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라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 용사죄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믿보시고 의로워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 소리를 깨끗이 하실 것이오.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으로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해계를 방해하는 마귀의술책입니다 누구든지 무슨 죄를 지었을지라도 한 주님 앞에 자백하기만 하면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어렵다 하실 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이 생기십니까? 마귀가 우리를 속이 일들이죠. 죄를 짓게 되면 평강이 있을 수 없습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기 때문에 무엇보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참 자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거기에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언자를 사여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옵시고 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집값을 다 치르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삶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은 구원을 받았지만 항상 연약하여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를 못하고 불순종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기도는 겸손히 주님 앞에 나가 나의 죄를 고백하며 주님의 극휼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불쌍히 영이시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왜냐하면 믿는 성도를 할 때도 항상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수 없기 때문입니다. 항상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은혜로 사시기 바랍니다. 이 둘째 아들의 비유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화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연 행한 연 연야, 행한 연냐라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야고보서 1장 2절의 말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가겠다고 하고 가지 않았던 아들 보면은 나 들어 주여 주여 하면서도 그 말씀을 행하는 것을 그 말씀하신 것을 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마들루 같은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당시 자기의 의를 주장하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런 범위에 있는 사람 중에는 교회에 참석하고사도신경도 시인하며 좋은 교인의 명세를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불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세례요한이 의도를 그들에게 보여주어 그들이 세례요한의 말을 듣긴 하였으나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세례요한을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고 그들 하나님의 포도원에서 일하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이선 자기 자신의 작은 왕국을 세우면서 그들 하나님의 포도원이 아니라 자기의 의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의로 구원받을 거라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아버지에게 가지 않겠다고 불순종을 거절했지만 나중에 그의 불순종을 해결하여 포도원에서 일하러 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주의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둘째 아들에 대해 다 옳다고 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들이 위선자가 아니라고 해서 그들이 죄인이 아니라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실습 믿니다고 거절하며 불순종한 것은 죄인임니 그러나 그들에서한 가지 다른 것은 비록 그들은 아버지의 뜻에 불순중했지만 나중에 해기하고 그 아버지의 뜻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젊었을 때에는 놀다가 나중에 해기하고 돌아온 사람이 여기에 속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은 나중에 해기하고 돌아왔다고 인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해기하고 하는 뜻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일찍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일찍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지체하면 나중에 예수님께서 돌아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지금 통계에 지금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 70% 이상이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만 나이가 나, 많은, 여세 많을 서 교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극히 드뭅니다. 캄보디아에도 복음을 전할 때 나이 많은 사람 전혀 예수 믿지 않습니다. 다 저희 신학교 학생들이 가서 사역하는 건좀더 어린애 사역이에요. 어린애들 순수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은 그냥 컴퓨터 가르치고 영어 가르치고 하면 그냥 뭐한두조 사이 몇십 명 모여요. 그들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쉽게 받아들여요. 불교가 뭔지도 모르. 불교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불교가 뭔지도 무엇인지도 몰라요. 그냥 부모 따라서 절에 가가지고 그냥 행상하는 것 하고 집에 돌아오면 또 다른 교회 나와요. 이 세째 이비유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왜 이제 오늘 보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하십니까? 이것은 먼저 성들이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요한복음 6장에 설명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리 하이아니요날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리 하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여중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런데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 바로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두 아들이 말씀하신 오늘 포도원에 가시라. 오늘 포도원에 가시라. 내일이 아니라 바로 오늘입니다. 지금이 영원하신 하나님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끝없는 세대를 가지신 하나님이 지금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라고 하십니다. 이 사역은 주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부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모든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지금까지도 이루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보아할 성전하셔서 이 일들을 그제자리께게 맡기셨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불확실하고 그들이 그리스도께 와야 할 기회는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방송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특히 인터넷으로는 어디든지 갈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1 9세의 미국의 무디 전도자는 수십만 명 주님께는 인도했고 특히 중일학교 교육의 중요성을 일깨운 분으로 우리가 유명합니다. 그는 하루에 한 사람에게 반드시 복음을 전한다 하는 목표를 정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하루는 아무게도 전도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 들었지만 책임을 체금, 안수하지 못한 죄책감 때문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옷을 갈아입고 거리로 나갔습니다. 그 한밤중에 거리에 서서 말씀으로 근육할 대상자를 찾는데 한 술주중꾼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다짜고짜 갔다가서 예수님 아시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 술주중꾼은 예수님의 말을 듣자마자 벌크하를 냈습니다. 그래서 무디는 기다시비해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 3개월이 지났습니다. 누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나가서 문을 열어보니까 예전에그 술주정꾼이었습니다. 그 술주정꾼이 고백하기를 그날 밤 예수님을 아니냐는 말에 그를 하려 했지만 그로부터 그 말이 내내 기전에서 떠나질 않아서 예수를 믿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보금의 씨는 무디가 이 밭에 뿌렸지만 씨가 자랄 텃밭의 심령은 예수님께서 내내 붙들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라는 형체도 없는 작은 씨가 그 텃밭에 뿌려져 묻히고 뿌리를 내려서 계속해서 자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울며 씨를 뿌리려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하고 있습니다 하이델베르거의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 질문은 이러한 위로 가운데에 복된 인성으로 살고 죽기 위해서 복된 인성으로 살고 죽기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이 질문입니다 첫째 세부로 우리는 그 다음에 세부를 알아야 합니다. 첫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죄의 삭은 사망이라 했습니다. 우리 육신으로만 죽는 게 아니라 영혼은 지옥에서 멸망을 당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예수 그리도께서 스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 고통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박게 돌아가시므로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파게 돌아가시고 우리 의의를 위해서 부활하시므로 그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줄 믿습니다. <웃음> 세 번째 대답입니다. 그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방송국을 세우시고 여기서 기도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누구 아버지 뜻대로 하였느냐 여기두 종류의 아들이 있습니다. 첫째 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 하고 순종하지 않은 아들이 있고 또 다른 아들은 순종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거절한 후에 다시 회개할 순종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질문은 나는 항상 내가 첫째 아들인가 아니면 내가 두 번째 아들인가? 질문입니다. 우리가 누구에 지한 질의 말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지금 죄로부터 돌아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그가, 그가 나를 구, 나의, 그는 나의 구조로 나의 주님을 영접하는 자는 누구든지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은 없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보금방송이 바로, 방송이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보금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이 시간은 하님께서 은혜 주실 때에 방송을 통해서 보금을 전파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님 나를 확장해서 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보금방송국과 우리 모든 회원들 되시기 바랍니다.